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사실 어디가나 다 있을 수 있어요. 그 요리 잘하는 집.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부산에 가면은 가는 그 복국집이. 부산 복국 너무 맛있죠. 근데 아무 집이나 가면 또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예 뭐그 맛이 그 맛이겠냐고. 다른 데도 가보고, 음. 또거기에아 맛이 똑같은 복, 비주얼은 뭐 비슷해요. 음, 뭐, 특별에다 음. 나오고, 음. 뭐, 이것저것 다 똑같은 까치 복인데, 뭐한 음. 2만 얼마 하잖아요. 그렇죠, 비싸죠. 어, 한끼 식사로 2만 얼마 를 투자하고, 비싸죠. 음. 나름 어, 신중을 위해서 가야 된대, 뭐, 거기서 거기에 거니 하고 갔는데, 아, 그 맛의 차이가,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를 찾는구나. 그럼,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음. 마찬가지로 음. 아니 이번에다 끼는 거뭐 많이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찌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오리지널리티. 그렇죠. 어, 그게 <웃음> 무슨 차이가를 봤어요. 전문가가 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음. 근데 전문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,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느냐, 조치를 하는 게 전문가인 거. 음.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. 그런데 그렇죠?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음.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음. 그게 국방에서부터 저 복제를 해서 저희까지 돌아서 8 8가지 공정을 거쳐서 다시 내이버로 돌아왔는데 그게 100% 완벽하게 할 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80% 정도는 그냥 음. 착착하면 딱 응, 맞는데 응, 응. 그 20% 손을 봐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죠. 그 손을 안 보면 뭐 며칠 정도의 문제 없겠죠 근데 누적되고 계속 응. 장기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응. 그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응.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응.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썼다가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반드시 응. 전문가랑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야에 수술 잘하는 명인은 뭐 1년씩 줄을 서있대잖아요. 그 그럼요. 그 사람한테 음. 수술을 받기 위해서, 음. 근데 그 사람이, 그분이 수술을 하면 100% 다 완벽한 그렇지. 수술을 하느냐?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지 그렇진 않은데 안될 확률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거죠. 음. 그 확률 때문에 가는 건데. 그럼요. 이거는 사실 수술은 한번 하면 음. 끝, 뭐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참 어려운데, 이거는 수정이 가능. 즉시 즉시 가능하고 음. 안되면다시만 들어준대요. 음. 제가. 진짜 몇년 전에는 네 번을 한 사람한테 받어요안 맞았어요. 본을 다시 떠도 안 맞고 떠.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. 음. 본을 뜰때이구강이 삐세한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. 음. 그래서 그 사람의 본을 이 처음 본뜰 때와 두 번째 본뜰때세 번째 본뜰 거가 다 다른 거라 음. 이게 실제 장치를 착용을 해보니까 음. 아 정말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입을 크게 벌리면 이렇게 뼈가 움직이잖아요. 네. 그 그렇죠. 움직인 상태가 아주 미세한데 아... 그 차이로도 그게 워낙 유격이 큰 사람인데 또 음. 장치를 끼니까 음. 답답한 거라. 음. 이 유격이 이 치아 이 구강 두 개골을 뼈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. 음. 뇌 순환 때문에 움직이거든요. 미세하게 그게 운동을 제한하니까 음. 굉장히 답답한 거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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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분이 만족해 할 때까지 우리가 네. 거의 다 맞춰드리죠. 어, 이상식으로 들어서 미소 짓고 나가는 음. 그거가 그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그것이 또 보람 아닐까요? 음. 이게 우리가 코골이 장치로 이것을 알려서 꼭코골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북한대서 광고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. 네.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뭐 진짜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뭐 맛있는 식사 뭐열번열번 열번 가족끼리 가서 밥 먹으면 구강 장치 하나가 후딱 나와요. 뭐 먹는 거에 따라 다르죠. 아니 보통 가족들 뭐네명 뭐 부모님 두분 모시고 부부가 가서 네 명에서만 가서 응. 밥한 먹어도 나아요? 한 20만 원 나오잖아요. 그거 열 번이면 구강 내 장치 하는 거예요. 우리 거. 근데 응. 차라리 식사 대접을 매년 하지 않고 부모님이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, 부모님 생신 선물로 결혼을 할 때, 부모님한테 이런 선물을 해드려서, 아, 해드려서 예예단으로 예단. 뭐 그렇게 해드려서 음.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식을 하게 맨날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자식들 돈 모아서 해도 돼요. 그러니 여러 자식 모아서 뭐, 해도 되고 이게 네. 가장 좋은 부모님한테 선물이에요. 허도 뭐 할부도 있고, 청 없으면 캐피탈도 해주는데. 그러니까 캐피탈하면 50%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내주고 정말 착한 것 같아. <웃음> 네 지금까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이 별로다 그러면 뭐 싫어요도 괜찮습니다